살라멀리 쿠우만 안녕하세요. 다우 투키입니다. 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마단을 네. 근데 사실 라마단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은 라마단이 뭔지 는 알지만은 음. 이 나라에 가서 라마단이 뭔지 본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 라마단 커머셜 영상을 볼 겁니다. 근데 요번에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은 제안이가 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 너무 아쉬워 무슬림 나라에 가서 좀 그거를 음. 경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딱 가려고 했는데 음. 다 어그러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음. 보고 싶어 이거 이제 아랍어로 된 네. 거거든? 음. 하나님은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라마단에 대한 선언. 아니 그 아랍 글씨가 너무 그치 어렵지. 생소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음, 지름이가 아, 기어가는 거 어. 같아 보면서 한번 또생각 해보자 음. 멋있다. 어, 어 이거 어디야? 어느 나라인가 모르겠네. 아, 오, 너무 멋있네. 사우디인가? 나랑 이랑나 나랑 나랑 나랑 나 하지만 신은 우리 버리지 않는다. 음. 라마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 가사에. 음. 아유 할아버지. 음. 너무 사이 보스다. 아왜 이렇게 <웃음> 귀여. 워 어머 어머 어머 뭐, 그거 완전무델까지 찍었었어. 안전 안전 무장이다. 음. 아이고 마트네. 어, 어머 없어 없어. 다 사들여버렸네. <웃음> 아이고 이렇게 나눠주는구나, 그지? 어... 아이고, 아 이거는 진짜 음... 코로나 이기 때문에만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 <웃음> 맞아 맞아. 아 이렇게 나눠주는, 못 움직이시는 음... 분들한테는 음... 집에까지 이제 가... 배달을 해주는구나. 음... 아 이거는 이제 수화를 하는. 음, 음, 음. 음... 나 나눠주는구나, 음... 못 움직이니까. 이게 라마단의 정신이야. 아이고, 음. 메카, 아무도 없어. 지금 음, 기 기도. 기도하는 거야. 저렇게 하얗게 옷을 입네 전통 음, 사 음, 같 아. 음. 음. 아. 주사를 어디서든 할수 할할할수수수 있어. 아이고 의료진 되구나. 아 여기 뭐 의료진, 소방관 음. 거기서 이제 아주 진짜 그 아주 최 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네. 음. 나 음. 음. 아. 어. 어. 어. 괜찮다. 이게 마지막, 잠깐만, 마지막에 있던 어, 메시지가 그러니까 하느님이 모두를 치유하실 때까지 공허함이 우리를 채워줄 거고 사회적 거리 이런 게 우리를 더 가깝게 해줄 거다. 음, 음, 음, 그러니까 이게 고래. 어. 엄마 말해봤네. 올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코셜 코로나이기 때문에. 음. 아니면 은 보통 때 같으면 이 라마단 음. 기간에 그메카 아까? 어,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르고 다 그렇게 만나서 기도를 하는 음, 맞아, 건데. 맞아, 맞아. 그 무슬림들도 그럼... 안 만나고 집에서 예배하고. 그렇지. 예배도 지금 성원 같지? 다 닫았어. 이제 라마단의 정신이 나, 사람들이랑 이렇게 나눠주고 항상 가족들이랑 음. 함께하고 음. 맛있는 음식 리프터를 같이 음. 하고 음. 어 이런 거거든. 되게 음. 나쁜 생각 안 하고 사람들한테 항상 좋은 음. 말 해주고 음. 행복하게 이렇게 음. 행복한 감정 나누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컨텐츠인 것 같아. 아까도 음. 막 마트에서 음식 없으니까 이렇게 음. 음. 자꾸 음. 나눠주고. 진짜. 응. 응. 응. 응, 그치 너무 좋은 것 같아. 응. 이거는 어디서 만든 건가? 한 맞혀봐. 나도 몰라. 댓글에서 아마 달아줄 거야. 아, 나는 사우디인 것 같아. 그 유에이? 음. 아, 아, 그거는... 난 모르겠다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는 <웃음> 응. 아니야. <어쨌든> 우리 나라 <웃음> 아니야? 아, 일단 나는 엄청 감동적이네. 그러네. 음. 좋다. 이런. 그, 근데 이거는 음. 자막이니 뭐 아무 그림이 없어도 누가 음, 봐도 다 음, 이해를 음, 할 수가 그치, 있고 공감을 할수 있는 자막 없이 봐도 그런... 난잘 모르니까 무슬림 정신이라 그럴까? 음, 그런 음. 거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그렇지, 같아 이 비디오가 맞아, 맞아. 응. 나눠준다 음. 그런 거 엄마가 얼마 전에 내가 넷플릭스에서 음. <웃음> 그런 CSI? 뭐 무슨 테러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 그래 다무슬림이야 어, 그런 거. 무슬림 아, 단체가 아, 진짜, 나오더라 그러니까, 아, 어, 실제로는 그, 이런 사람들인데 어, 그거. 그렇게 무슬림을 그렇게 음. 또 아닌 사람들이 더 많게 정말 음. 사람들 이 선하고 웃고 남들 도와주는 거는 그거를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인데 뭐 영화 음. 이런 거 보면 항상 막총 들고 나오고 바주카포 음. 들고 나오고 막 음. 난리가 나니까 안타깝더라고 사실은 그러지 않는데 그렇지. 음. 이제 유튜브도 보고 하면은 음. 다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 다 좋고 그렇지. 음. 음, 그런 거 같은데 이 비디오 자체가 그 무슬림을 음. 어, 너무 잘 표현해 준것 같아. 음, 어, 무슬림이 문제는 지알것 같나 보네. 음, 무슬림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웃음> 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 나눠주고 어려울 음. 때 서로 도와주고 그렇지, 그렇지. 어,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 다 도와주고 나눠주고 하잖아. 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네. 음. 음, 좋아. 훌륭해. 좋아. 음, 좋아. 음. 훌륭하다. 음. 음, 아주 우리 아들 때문에 이런 거는 내가 제한일일까 아니면 은볼 음, 일이 없지 전혀 또 보게 돼서 오늘 아주 기쁩니다 네, 그... 찬아, 근데 엄마는 언제까지 계속 출연 시킬 거냐 <웃음> 계속 엄마가 이렇게 나 항상... 친구도 없단 말이야 좀...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 포 마충만의 비료 테이키란 비세바를 흠들리려고 왔으면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